저희 지금 인큐베이팅 수업도 지금 한달 거의 끝나고 그리고 저희 큐텐 수업도 거의 6주가 다 끝나가지고 지금 거의 결과보고처럼 어, 강의 리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리뷰가 엄청난 리뷰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 리뷰들 갑자기 <웃음> 조희수가왜 이리 폭발했죠? <웃음> 네 리뷰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강의 시간 포함해가지고 왕복 13시간을 오가신 분께서 또 엄청난 리뷰를 적어주셨어요 병아리 큐텐셀러고 아침에 부산에서 8시 반에 아이 둘째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우고 바로 출발해서 강의를 듣고 집에 오면 10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이랑 목요일에 부산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듣지 말걸 그랬어요 라는 얘기를 <웃음> 해주셨어요 일단 현젤쌤 강의 듣고 나면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 넘쳐서 기차에서 잠도 안오고 너무 피곤하다고 열정과 업로드 개수는 비례하지 못하는 건좀 부끄럽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꿈에서도 업로드를 하는 아주 바람직한 판매자의 자세를 지금 가져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긴 어디냐 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손 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 끊임없이 현젤쌤과 민대표님이 잘할 수 있다 라고 다독여주는 바보 같은 질문에도 절대 나무라지가, 나무라거나 한심해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면 용기를 준다 라고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그래서 약간은 어, 이렇게 써 있어요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작하면 안 된다는 농담도 해주시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혼자 해결하지 말고 그때그때 물어보라는 아주 상냥한 사근사근하고 아주 상냥한 목소리 늘 대답을 웃으면서 해주시는 민대표님 저희가 민엄마 라고 하는 민대표님이 보조로 이렇게 들어와서 좀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헨젤 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빠 뻘 <웃음> 아빠처럼 이렇게 듬직하게 끌어 가시지만 굉장히 성격이나 이런 목소리나 조금 좀 다른 거를 여기서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헨디 쌤은 또 첫날부터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시고 동기분들이랑 친해져 가지고 아주 좋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헨젤 가게라고 저희 민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헨젤 님이신가요 네헨젤 쌤이 이렇게 답변도 이렇게 달아 주셨는데 왜 자꾸 다들 이 수업 듣지 말라고 다들 이렇게 후기를 올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심하잖아요 부터 시작해 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지 말라고 하는 이 분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강의 때 보면 자기들만 돈 벌고 싶다 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다들 많이를 하세요 그 정도로 큐텐 강의가 사실 저도 아, 한국 때려치우고 빨리 큐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수강생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들 버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웃음> 저희 직원분도 지금 계속 저 큐텐셀러 하고 싶어요 큐텐에서 더 많이 팔고 싶어요 그래서 국내 판매를 거의 멈추다시피 해놓은 상태여 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다양한 생각을 오가게 하는데 어쨌든 매출이 나는 건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고 특히 해외 판매를 잘 하신다라는 거는 어찌보면 음. 축복이죠 저 이번에 종소세랑 부가세 나온 거 보면은 세금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차라리 그둘 중에 하나만 냈으면 좋겠어요 종합소득세든 부가세든 둘 중에 하나만 냈으면 좋겠는데 부가세 너무 많이 나오나, 나오는 이 와중에 저도 얼마 전에 그 강의안 이렇게 만들다가 어 아이허브나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다 한국 진출하고 있잖아요 다 한국 진출을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국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지 한국에서 정말 잘팔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어 우리가 국내만 시장은 또 아니잖아요 해외시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좀 어 사실은 지금 현재 쌤이랑 올해까지는 어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희 큐텐 강의 계속하고 하반기에는 아마존으로 좀 가자. 아마존은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야지. 음. 그 버닝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타임이 좀 길기 때문에 그 타임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존 강의를 하반기에 하고 상반기에는 큐텐 강의만 좀 집중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마지막 큐텐 강의가 진행이 될거예요 큐텐 강의 어디에서든 들으셔도 수업 듣는 즉시 매출이 나는 거는 유일합니다 제가 정말 장담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일하게 큐텐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매출 날수 있는 거핸스템 강의에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수강생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지금 인원 수 다섯 개안 남았는 거 같아요. 네, 세 자리인가 남아 있는데 요 수출 수업 네 여덟 명 한정으로 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아마 하반기에 어 다른 강사님을 초빙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는 현재쌤 수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어 여기에 제가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었잖아요 저희 희경아씨인데 어 지금 매출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무실 아예 따로 구하셔서 나가셨습니다 예. 그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유튜브에 다시 나오고 싶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밑에 있으신 요 남자 대표님 네이 남자 대표님 월 3천만원씩 해외 수출 하시는 이 대표님께서 민대표님이십니다 영상 속에 있는 남자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현직 셀러 분들이랑 선배분들도 바로 만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판매에 대해 가지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포장도 해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어 해외 수출이라는 게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올려야 되고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런데 어 바로 옆에서 어찌 보면은 그 나라에 판매를 했는 셀러이자 선배 창업자 그리고 강사님께 바로바로 또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이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으시니까 해외 수업 들으실 예정이시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올해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은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강의 링크는, 어, 저희, 어디죠? <웃음> 저희 강의 공지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어,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강의 수강 신청 하시는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설문지 링크 쓰시, 쓰시면은, 저희가 바로, 네, 또, 그, 보내드리니까요. 전화 드리고 상담하고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어, 수업 수강생이 뭐라 그럴까요? 음, 바로 매출이 나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웃음> 수강하시면 바로 그 수강료만큼은 벌어갈 수 있는 강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요즘에 있는 이 <웃음> 인큐베이팅 수업 이 수업이랑 또 같은 날에도 열려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아유진님한 번도 해, 해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국내까지는 한번 해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못하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도 사실 <웃음> 해외 판매 전혀 안 해보고 국내는 좀 해봤지만 해외 구매대행만 해봤어요 근데 와가지고 바로 했고 그리고 차라리 때가 묻지 않은 유찌님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판매 현타를 또 겪어보신 분들은 사실 해외 판매하면서 또 다른 시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 익숙함을 좀 버리고 와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아예 아무것도 아직 없는 상태라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쌤 강의 이제 Q10으로는 5월이 마지막일 것 같고 네 아마 6월이나 7월부터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줌 네, 해외 다른 플랫폼 강의로 이어갈 것 같아요. 언능언능 마감이니까 오시면 좋겠고 저희 인큐베이팅 하시는 저희 7인의 전사 분들도 지금 매출이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하루에도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인큐베이팅 수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수업은 아마도 언제 열릴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수텐 수업은 5월에 마지막으로 열리고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팅님이 이번에 수업 들으신 분이시군요. 아. <웃음> 맞습니다. 마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 제가, 아, 그, 포도봉봉 팔았거든요. 포도, 후팡에 있는 포도봉봉 팔았는데, 걔를 한국에서 8,000원인가? 만원에 가지고 와서, 일본이 23,000원 이렇게 올려가지고 마진이 50% 정도 네 그렇게 벌었습니다 아경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 다르고 음, 기본 마진 30% 세팅하고 현지쌤이 대답해 주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고 싶은 마진으로 추가해 가지고 더 더할 수도 있고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서 적용도 해주시고 배송비 같은 것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마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마진 부가세 10%를 깔고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산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큐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스마트 스토어 또는 뭐 지마켓 옥션이랑 좀 비슷한 회사예요 그래서 판매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이 돼 가지고 바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7일 정산으로 해 가지고 저도 지금 정산된 금액이 보니까 3월 29일, 4월 5일, 4월 20일, 12일, 19일,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음, 3월 22일에 3,200엔, 네, 3,200엔 들어오고, 3월 29일에 4,000엔 들어오고, 그리고 4월 5일에 15,099, 999엔 들어오고, 4월 12일에 36,878엔이 들어와가지고, 네 일주일에 그래도 40만원 가까이 까지는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게 제가 저도 큐텐 이때 계정을 하나 더 열어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매출 바로 났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바로바로 바로 네, 외화벌이를 할 수가 있다 네 거기에서 용기를 더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신기한 물건이 팔려 가지고요 저희도 재고를 지금 쌓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구독자 중에 큐텐샵 진단 컨텐츠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큐텐은 노가다가 적격이신 분들에게 판매에 최적화가 된 채널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제가 월급쟁이 부자 채널에서 이번에 영상 찍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노가다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노가다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닥등하는 스타일이시냐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노가다가 잘 맞는 분들이 큐텐에게는 진짜 적격이신 거는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품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큐텐으로 바로 와주시면 매출이 바로 날 거라는 거는 좀 장담컨대 말씀드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의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바로 매출을 안 나요 근데 의심 없이 그냥 한번 올려 보겠다 500개 상품 한번 채워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바로 매출 바로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제가 단톡방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단톡방에 매출 올라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실 강의 스케줄을 이렇게 스케줄링을 다 짜놨거든요 이스케줄링대로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면 일주일에 두번 수업이니까 스토어 꾸미고 뭐 물리지 견학도 있고 상품 등록하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진짜 상품 등록하는 이 수업이 지나고 나면 바로 매출이 일어나 가지고 주문처리 포장하기 수업이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진도가 좀 급박하게 나간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우리가 짜놓은 스케줄은 있는데 스케줄대로 하지 못하고 아 쇼피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큐텐은 그래도 상품 그래도 리스팅하면 바로 매출이 나는데 쇼피는 리스팅해도 매출이 안 나서 그리고 쇼피는 마진이 작잖아요 근데 큐텐은 정산도 빠르고 마진이 괜찮고 그러니까 텐션을 놓을 수 없는 긴장감에 매일 지켜보고 있는 판매자분이 함께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웃음> 바로 오셔가지고 품 안에서 크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좋은게 저희가 그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보시면 은어 그거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 하나 있는데 제가 화곡동 유튜브 영상 찍어놓고 해설을 좀안 해드렸거든요 <웃음> 여기 보면은 화곡동 여기 갔다 온게 헨젤쌤하고 화곡동 같이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조금 빠르게 같이 확인을 하면 어 저는 국내 판매자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에 이렇게 갔을 때 상품 딱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런 상품을 보면서 어 국내 판매할 때 이거 큐텐에서 얼마 네, 국내에서 쿠팡에서 얼마에 팔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전 되게 많이 들여다보고 왔는데 사실은 이런 상품들은 어, 화곡동 유통단지 가셔가지고 드림월드라고 하는 도매시장에 가시면 은 바로 사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셔서 구해오시면은 kc 인증 대부분 된 상품들 대부분 다 있고 해외 수출로 판매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훨씬 매출도 더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이런 화장품 도매 업체들도 가는데 이렇게 뻥뻥 비어있는 이유가 다팔려서예요 그리고 이런 도매 업체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상품 사러 오면 은 대부분 잘 그걸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피카소 붓이 지금 어, 제가 어제 아이템 스카우트 봤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1위 하고 있는 상품이더라고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제가 뷰티 소품 쪽 카테고리로 좀 검색을 해 봤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피카소, 피카소 브러쉬 어디서 들었지? 피카소 브러쉬 어디서 들었지? 생각을 계속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여기 화곡동 가가지고 봤던 이 피카소 브러쉬 요거더라고요. 요게 연예인들이 쓰나, 아마 제 기억에는? 저도 잘왜 팔리는지는 항상 <웃음> 품볼 때마다 의문인데, <웃음> 여기에서 제가 뷰티 소품 카테고리에서 보니까, 어, 요즘에 속눈썹을 많이 사는군요 아니, 속눈썹은 이거 살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머리 누르는 거 이거랑 그리고 제가 봤던 거 중에서 메이크업 브러쉬 이쪽 키워드에서 피카소 브러쉬가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이거 지금 브랜드 꺼맞나 음. 어제만 해도 1위였던 아이가 지금 제 눈에 안 띄어 가지고 다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음, 속눈썹 요즘 많이 하네요 아 깜빡 속눈썹 이런 것들 있네 이런 거는 해외에도 잘 나가겠다 쌍꺼풀 정형 크림이라는 것도 있네요 쌍꺼풀 이렇게 크림을 발라놓으면 그대로 묻나봐요 여기 있죠 피카소 브러쉬 피카소 브러쉬가 인기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페이스 브러쉬 중에서는 지금 단연 어, 경쟁 강도 쪽에서도 괜찮고 상품 쪽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국내 판매도 해도 되는지 도매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해당하는 키워드 지금 어찌 보면은 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 구할 수 있는 데가 화곡동 도매시장인데 이런 도매시장에 저희가 다 전화를 미리 해놔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분들 상품 구할 수 있게 현재쌤 다 아는 유통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맥으로 다 가져갈 수 있죠 어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이제서야 봤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를 읽을수 <웃음> 블루아미 레드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이 토요일 밤에 아니 일요일 새벽에 이렇게 슈퍼챗을 이렇게 싸주시고 제가 아, 요즘에 춤도 좀 배우고 있는데 대석대석 춤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이고 자금 마련해가지고 수업 들어오셔야 되면 아이고 근데도 슈퍼챗을 이렇게 쏘셨다면 아이고 제가 따로 만나드려야 아이고 따로 봐야 되는데 참. 네 어서 어서 저 보러 오세요 저희 그그 그 뭐죠 저희 1대1 컨설팅 설문지 써주세요 써주세요 이렇게 슈퍼챗 써주, 썼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바로 1대1 컨설팅 무료로 또 <웃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찬찬히 공부하고 계신다면 공부하시고 나셔 가지고 훨씬 바로 이렇게 투입하셔 가지고 매출 올리실 수 있으시니까 네 블루아미레드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보이십시오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너무 행복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네, 신화 코스메틱이라는 곳도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강님분들이랑 같이 갔는데, 저희가 버스 대절 해가지고 차서 가요. 지금 좀 전에 보셨나요? 네, 헨젤쌤 지나갔습니다. 잠깐, 헨젤쌤이, 네, 여기, <웃음> 여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요, 요 분이세요. 네, 이분이 여러분들을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쌤이 카메라 울렁증 있으셔가지고 카메라 앞에서는 잘 못보시겠지만 네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네 저희 판매자분들이 다 판매하시고 저희 도매에서 다 배송 보내는 상품들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바로 사입할 수도 있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해외에 있는 화장품이 잘 나가니까 이런 화장품들 다 사입하셔가지고 판매하면 됩니다 특히 이런 려 같은 요런게 한방 냄새 나는 요런 애들이 좀잘 나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장센, 요런 브랜드들도 바로 네, 판매 가능하고, 또, 좋아하시는 물건 있으시면은 가서 사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상품페이지의 중요성이 많이 없어요 그러시니까 이 자리에서 즉시 사진 찍으셔가지고 올라오셔도 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뷰티 브랜드가 많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탐방 가 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사진까지 이렇게 찍고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에 저는 혼자 여기 마스크를 또 마스크 우리 둘이 안 썼는데 네. 이렇게 있고 민대표님이시고요 헨지쌤 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출의 탑을 받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 올해 마지막 큐텐 수강생 모집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웃음> 네 이렇게 도매시장도 같이 둘러볼 수 있고 어느 수업에서 이렇게 현장 답사를 이렇게 임장을 가면서 <웃음> 해외 수업, 국내수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면 품에서 크십시오 품 안에서 크시면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가 조금 비싼 이유는요 1대1로다 코칭을 다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강의하기 전에 미리 계정 생성을 해드려요. 그래서 미연에 혹시나 해외에는 계정 생성이 좀 늦어버리면 바로 판매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업에 아예 오지 오지 못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 수업에 오시면 힘드시니까 저희가 미리 계정을 다 해외 계정 다 열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수 있게 상 이거 강의 듣기 직전에 다 먼저 세팅을 다 해드리고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더 안정적으로 네, 할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러 오시고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국내에도 해외도 지금 매출이 다잘 나가지고 굉장히 강사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가장 큰 이유도 좋은 내용이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근황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 유튜브 같이 콜라보 하시는 분들이랑 촬영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 모비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모비 데이즈 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구글하고 파트너사인 곳인데 어, 상장 회사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스마트스토어 2023년 버전의 강의도 함께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만간 음, 그 강의로도 무료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분들 모집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블루아미 님도 괜찮으시면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판매하는 거면 배대지를 이용하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물류집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텐0의 q e x p r e 그리고 음, KSE 등등의 집파지가 어, 있는데요 그쪽으로 저희는 상품을 보내면 일본의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강의장에 상품 포장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장해 가지고 저희 물류지로 상품을 넣어 놓으면 그 물류지에서 고객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배대지 라고 이야기를 보통 안하고 물류지 물류센터 라고 얘기를 보통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구매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에 있는 구매대행 하는 배송대행 회사들을 저희가 컨택해서 개인계약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본 수출 같은 경우에는 큐텐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연동해서 쓰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음그 수출지원 바우처를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해외 수출을 할때 저희가 배송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배송비들 지원도 나오고 마케팅비 지원도 정부에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 혜택들을 많이 못 받잖아요 저도 막 이런 배송비 지원 뭐 이런 거 하나도 받아본 적 없는데 해외 수출을 하려니까 해외에서는 뭐 배송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별의별 거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기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국내 이제 때를 치우고 해외로 나가자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 제가 너무 저녁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어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어 지금 이 라이브 들으시면서 혹시 수강신청 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는 하겠지만 지금 너무 밤늦게 제가 라이브를 켠 바람에 또 수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밤에 저와 함께 채널에서 이렇게 소통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께 선물을 어 후원 받은 게 있어 가지고요 선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요즘 길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 위기를 느낄 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어좀 무섭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좋은 제품들이 나왔어요 이게 수출이 되는지 는 사실 모르겠는데 어 상품이 뭐냐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상품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잘 보이세요 근데 제 얼굴 너무 작나요 혹시 이게 뭐냐면 블랙 코브라 라고 하는 네이 요 제품이고 이요 제품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드리는 전기 충격입니다. 기 <에> 네, 전기 충격기. 요 상품인데 여기에서 어 끝에 여기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띠디디디띠디디디 하시면 전기 충격기로 여러분들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협찬 받은 상품인데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여기에 후추 스프레이랑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전용 파우치로 해가지고 가죽 파우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핑크색도 있고요 색상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떨어뜨렸어요 네 요거 가죽 케이스랑 같이 지금 온라인에 1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 제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네 영상에 채팅 남겨주시고 저희 또 강의 수강 신청도 해주시면 은 신청하신 분께 제가 세 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 하얀색, 핑크색, 사피아노 가죽입니다 네, 그리고 퍼플까지 있는데 퍼플은 아마 제가 쓸것 같고요 검정색 파우치 있는 거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웃음> 운종, 운동 가는 것도 무서워 아이고 저런 제가 그러면 사은품으로 또 선물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수강료는 저희가 수강료가 300만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사무실도 같이 쓰실 수도 있고 <웃음> 지금 강의료가 299만원 인데요 저희 아마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면 500만원으로 강의료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희소성 있게 강의를 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강의료가 조금 비쌉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상의 여러분들 가치를 좀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어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이상을 벌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 전기충격기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은 선물로 보내드리겠으니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이벤트 할것 같고요. 아마 어 이걸 쓰시지 쓰실 일이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가 약한 거아니냐고요 아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전기충격기의 강도를 지금 생각하시다니 부신용 전기충격기계에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어 영상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아이 영상이 아닌가 봐요 영상 있었는데 어이 누구시지 깜짝 놀랐네 여러분 소리 켜드릴게요 네 혹시 소리 들리세요? 제가 오디오 어, 켜놨죠 음. 설, 그 사람에게 네 쏘시다가 큰일 날수 있, 큰일 날수 있다 일단 소리에서 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충격기 약하지 않습니다 소리 안들려요? 갖고 싶으시면 이거 소리 켰는데 왜 안들리지 오디오가 오디오 연결되어 있는데 안나오나요? 링크 들어가서 보세요. <웃음> 여기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어, 저는 시끄러워가지고 <웃음> 못 듣겠다며. <웃음> 제가 컴퓨터 한 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채팅창이랑 이렇게 옮겨다니기 힘드네요. 궁금하신다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음, 아, 그러면. 뭐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리뷰 블로그 리뷰라든지 그런 거 써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 판매자님이 제 수강생이신데 그래서 삶에 하나 도움은 좀 드려야 저도 이렇게 저희 판매자, 저희 구독자님들께 선물 드리는 건데 도움을 드려야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블로그 리뷰 약속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저희 영상 이거 올릴 테니까 댓글에다가 참여하신다고 남겨주시고 카카오톡 네 카카오톡 채널톡으로 메시지 주소 참여 어, 주소 참여자명 유튜브 라이브 보고 신청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구독하고 계시는 거 네 그래도 조금 보여주셔야 제가 저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또 드리는 그 맛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참여자명이랑 라이브 보고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고 요그 색깔은 랜덤하게 보내드릴게요 두분 뽑겠습니다 네,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세분 세분 뽑겠습니다 블랙호브라 전기충격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음, 댓글 남겨주세요. 제 유튜브 요거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요 저도 이거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도 이렇게 지지지직은 안 해봤는데 일단 소리에서 압도를 하기 때문에 <웃음> 소리 듣고 도망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후추 스프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눈에다가 뿌려도 좋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까 또 오랜 시간 동안 라이브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또 슈퍼챗도 받은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해요 팔뚝이 너무 굵죠? 네 저희 큐텐 수업 때뵐수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과 찾아뵈려고 네갈 거니까 함께 그때 얼굴 보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세분네 언능 모집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타나쌤이었습니다